근데 여기서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선택지를 줄이거나 그러니까 선택지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분석할 게 너무 많아서 어렵다, 어렵다니까 선택지를 줄이는 게 싫다? 당장 나 이건 좀 재미없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승전 원고에원고에가좀 힘들다 그런 분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로우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로우 데이터 모두들 털하입니다 여기 보시면 간단해요 그, 이게 되게 유명한 그림이죠 한대 유명했죠 그림이 첫 번째 컷, 데이터, 데이터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정보죠. 나울리지, 이거 지식이죠. 인사이트는 뭐야? 영감, 통찰, 직관, 위즈덤 뭐죠? 위즈덤, 이거 지혜. <웃음> 마지막은, 컨스피러시 띄어리, 이건 이제, 음모이론이죠. 음모론. 우리가 배제할 건이 마지막, 마지막이고. 흔히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첫 번째 컷, 데이터 말고, 나머지 네 개. 정보, 지식, 통찰, 지혜. 요런 것들을 뽑아내는 과정이 이제 분석이에요. 그 중에서도, 분석의 초보단계 초벌단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방금 얘기했던 초벌단계는 뭐다 이 인포메이션에 해당하는 거첫 번째 컷잘보세 데이터 수많은 조약돌이 있죠 이거는 만화의 수많은 컷들이에요 그 중에서 첫 컷만 보자 그 말은 뭐야 두 번째 인포메이션 컷으로 가는 거예요 녹색 컷만 보자 이런 식으로 첫 컷만 봐보자 이렇게 그러려면 요 데이터 첫 번째 컷에 해당하는 요 조약돌들을 만든 먼저 정리해 놓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이제 로우 데이터거든요 자이 방금 보신 그림에서 첫칸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걸 모으는 게 그게 바로 로우 데이터를 모은다는 거죠 분석이 라는 것은 방금 얘기했던 대로 마지막에 음모이론 빼고 나머지 4개 이걸 뽑아내는 거예요 뭔 소리요 분석의 첫 단계 당장 감이 안오시는 분들은 그냥 줄줄 막연하게 정리하는 게 어떤 식으로 쓰인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왜 회사원들이 엑셀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아세요? 사실 엑셀은 좋아한다기보다 엑셀이 위대한 건데 이렇게 로우 데이터 만화에 있는 수많은 것들 뭘 봐야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냥 수없이 많은 것들이 보여 이것들을 다양한 방향으로 분석해 보기 좋게 정리해 주는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엑셀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로우 데이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재미는 없는데 어렵진 않아요 오히려 더 쉽긴 쉬워요 여러분들 영화, 드라마, 만화를 보면서 아무거나 보면서 내용을 그냥 쭉 쓰는 거예요 물론 그냥 쓰는 건 아니고 여기에도 되게 중요한 기술이랄까 요령들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핵심은 그냥 다 쓰는 겁니다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몇분몇초 무슨 일이 벌어졌다 몇분몇초쭉 정리 내용을 쭉 쓰는 거야 쓰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로우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기승전 원고회를 하다가 뭔가 막힐 때가 있죠 그때 이 로우 데이터를 보면서 골라서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고를 그리다가 스토리를 짜다가 막힌 거예요 조연의 수를 보통 몇 명으로 하지? 중요한 조연을 보통 몇 화에서 등장시키지? 내 주인공한테 숨겨진 잠재 능력이 있는데 이 핵심 능력이 있는데 이거를 보통 복선을 어떻게 깔지? 뭐 이런 되게 많은 것들이죠 되게 많은 거이 되게 많은 것들이 막혀서 궁금할 때 그냥 막연하게 다적어놓은그 로우 데이터 안에서 그것만 골라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그냥 무작정 이 내용들을 정리하는 이 로우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경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별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의도도 하지 않았던 그 내가 분석하려는 타겟이 그냥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로우 데이터를 계속 그냥 틈틈이 쉴 때마다 아니면 맘 잡고 뭐 휴학기간 내내 내가 열작품을로우 데이터를 모은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이런 순간들이 벌어집니다 어라? 이상하게 주인공의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은 대목이 비슷한 위치에서 나오는 것 같지? 뭔가 주인공이 분위기가 좀 좋고 신나는 대목이 자꾸 비슷한 위치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와요 이게 로우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떠오르는 보이는 어떤 공통점들이거든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 그냥 줄줄줄 쓰는 건 너무 초보 레벨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 제가 조금 더 여러분 주제 토크에 걸맞게 유령을 말씀드리자면 내용 정리를 한다 그러면 내용 정리를 하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1번 줄글 글을 줄줄줄줄 쓰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고 무슨 일이 벌어졌고 우리가 흔히 내 스토리 시놉시스 쓰듯이 그냥 쭉 쓰는 거야두 번째는 개조식으로 쓰는 거예요 개조식이 뭡니까? 한줄 쓰고 1번, 그 다음 줄 쓰고 2번 이렇게 항목을 쭉쭉쭉 나눠서 얘기하는 그게 개조식이죠 3번이 뭐다? 표를 만들거나 그래프를 만들거나 해요 이 중에서 여러분 분석을 위한 언어가 뭘것 같으세요? 당연히 뒤에 두 개입니다 줄줄줄줄줄글로 쓰는 건 분석을 위한 언어가 아니에요 그거는 마치 오퍼레이터가 매트릭스를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뭘볼수 있게 못해요 남들이 보기에는 줄글로 보인 거를 우리가 딱 보면 몇 개의 사건이 들어가 있군 이렇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조연이몇 명이군 보입니까? 안보여 줄글라는 이 것은 분석을 위한 언어의 반대편이에요 묘사를 위한 언어고 정리와 어떤 분석을 위한 언어는 뒤에 두개 개조식으로 쓰거나 표나 그래프를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로우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내용을 그냥 다 쓰라고 얘기하는 건 개조식으로 쓴 뒤에 그걸 표로 만들거나 그래프로 만드는 거이 단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아까 1번 얘기했죠 기승전 원고회 하다가 막힌 부분을 찾아볼 때 어디를 찾아볼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 오늘 주제 주제 토크의 마지막 항목은 분석의 꽃이라고 보통 작가들이 부르는 게 있어요. 수많은 걸 분석할 수 있지만 분석은 정말 뭐 아주 많은 영역을 분석할 수 있지만 흔히 우리가 작법 이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작법 수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플롯, 구성 이런 것들은요. 바로 이 구조 분석이 수천 년간 반복되면서 나온 일종의 모델 같은 겁니다. 구조 분석이 왜? 말 그대로 여러분 테마 분석, 첫컷 분석, 주인공 캐릭터 분석 다양한 종류의 분석을 할수 있죠 분석 앞에 뭘 뭐든 넣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그냥 분석이라고 말하면 너무 할게 많아서 어렵다고 했죠 선택지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들은 어떻게 했나 보는 게 분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남들이 어떻게 했나 뭘 보냐 원고를 해보면 된다 그랬죠 원고를 하다가 막혔어요 첫 컷이 막혔어 그러면 이제 뭘 합니까 분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첫컷 분석을 하는 겁니다. 조연의 숫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 그럼 분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조연 숫자 분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일화 도입부를 어떻게 쓸지 모르겠다? 그럼 도입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즉 분석이란 말은 분석을 못하게 만듭니다. 너무 많은 걸할수 있기 때문에 뭘 분석할지 분석 앞에. 내 타겟을 붙여서 뭐뭐분석 땡땡분석이라고 말하는 이 습관을 들이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근데 그러면 구조분석은 뭘까요 구조를 분석하는 거죠 해방이다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다 분석을 제일 빠르고 쉽게 파악하시려면 작법서에 목차만 읽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재밌는 거 아세요 어떤 책을 분석하면 목차가 나온다? <웃음> 그래서 잘 보는 사람들은 목차만 보기도 해요 구조를 분석한다? 이게 뭐냐 분석할 때 제일 눈에 안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구조입니다. 왜? 구조는 전체를 봐야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한 부분만 보는 분석은 좀 초보를 위한 분석, 튜토리얼이라면 이야기 전체를 보는 분석이 좀 아무튼 하늘에 안 보이죠. 구조분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하지만 그만큼 효과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분석의 꽃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구조예요. 구조분석인데 이 구조를 분석하는 게 사실은 효과가 진짜 큽니다. 근데 안 보여서 어렵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미 나와 있는 기성틀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시약이 나온 게 2500년, 2500년 전인데요 그렇죠? 2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작가님들이 이 여러 작품의 구조라는 걸 분석을 해 봤겠어요 진짜 많은 작가가 진짜 많은 작품에 진짜 많은 구조를 분석해 봤습니다 그 결과를 대충 정리해 놓은 결과가 뭐예요 3장 구조 영웅의 12단계 4단 구성 5단 구성, 20가지 플롯 다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법서, 작법에서 말하는 이야기의 구성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게다 이미 되게 많은 작가들이 앞에서 해두었던 구조분석의 결과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작법서의 내용과 내가 하는 분석이 만나는 겁니다 작법서부터 봐도 결과적으로 남들이 분석해 놓은 걸 보게 되죠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나한테 지금 필요한 내용을 수동으로 직접 분석을 해보는 경험을 한번 해보잖아요 어떻게 된다 남들이 분석해 놓은 걸 정리해 놓은 대부분의 작법을 볼때 이해가 되게 빨리 돼요 왜? 내, 내가 분석을 해봤거든 어... 자 분석! 분석을 아주 쉽게 퉁쳐서 말하면 남들은 어떻게 했나 보자에 가깝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했나 보려면 뭘 볼지가 중요합니다 뭘 볼지 알려면 원고부터 해서 막히는 데가 나와야 돼요 막히는 데가 나오면 내가 막힌 데를 남들은 어떻게 했나 볼 수가 있습니다 좀더 나아가서 분석이 좀 익숙해진다 그러면 로 a w d a 라는걸 모아보는 거 아주 좋아요 그때 여러분들 줄글로 쓰지 말라 그랬어요 개조식으로 줄바꿈해서 쓰라고 했고 한눈에 볼수 있는 표나 그래프를 만드는 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자 아주 중요한 부분 얘기하겠습니다 분석이라는 단어 쓰지 마세요 분석 앞에 뭔가를 꼭 붙이세요 그냥 분석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냥 내가 분석이라는 걸해이 정도 말라 할 때만 쓰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이고 거왜 들고 있어 어이가 없네 내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분석하려면 분석이는 단어를 쓰시면 오히려 안 돼요 뭐 분석, 땡땡 분석이라는 말을 해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땡땡 분석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못한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뭘 분석할지 타겟이 안 잡힌 거예요 그럴 땐 그냥 나는 분석하라고 했으니까 분석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마음만 먹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뭐 분석을 할 거야 라는 그 말을 계속 연습을 하시면 희한하죠 그런 말을 연습하면 그런 식으로 상, 사고하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보시는 분들이 웹소설이다 웹소설 쪽에 웹소설 쪽 분이시거나 내가 지금 웹, 웹소설 쪽이거나 음악 쪽이거나 다른 쪽 창작 분야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얘기한 것들의 핵심만 갖다가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거의 맞아요. 제가 독학을 통해서 직업으로 삼았던 영역 한 대여섯 가지에 항상 들어맞았던 부분이고 그걸 이용해서 독학의 단점들을 굉장히 많이 상쇄했습니다 그리고 독학이라는 것은 그 단점들만 상쇄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어차피 평생 해나가야 되는 직업인데 이 창작이라는 게 두구두구 써먹을 수 있는 내공이 되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추하는 편입니다 사사님께서 분석하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 막혀있는 기분이었는데 엄청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다니 너무 제가 뿌듯합니다